교통카드를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에 온 충전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. 교통카드 충전할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. 충전할 금액을 넣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. 충전이 완료된 후 카드를 가져가세요. 송전이 완료되었습니다. 교통카드 영수증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. 영수증을 가져가십시오.